안돼 아무 만났어. 2년 전에 우리 같이 크리스마스 있었어? 아니? 작년에는 나는 크리스마스 때 기억이 없고 재작년에는 기억이 없고 자자년에도 기억이 없고 자자년에도 기억이 없어 나는 그 매번 크리스마스 기억이 없어 근데 올해는 좋은 크리스마스 되겠네 너랑 같이 우리 같이 먹으러 어? <웃음> 이거 좋아하다고 <웃음> 이거 진짜 심각해 이거 너무 직 스토리인데? 어도갈까요넣어요 들까요? 온무넣어기를바는것 <웃음> 같은데 이거 새로운 컨텐츠 <웃음> 이거 ASMR 아 이거 안 보고. 이거 몇 도야? 이 몰라 13 우리 13도야? 비슷하네 십육. 16, 육도인가잠 있을은 1도잖아나산사분1 0 네. 네. 물, 그냥 20% 물, 20% 소주 물이랑 소주 소는 막 <웃음> 이게 훨씬 맛있다 이거 무슨 막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서 <웃음> 왜? 말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말해 왜? 너 겨드랑이 냄새 좋은 냄새 네이뭔 개소리야? 나는 법분자 먹네 나는 너도 소주 먹어 왜 이게 이거 소주, 소주 맛있어? 수. 이 법분자 바로 마가, 먹으면 훅 가는데? 어때 맛있었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나 이거 큰거 줄게. 없어, 아 뭐줄래 와, 이거 먹을 수 있어? 어? 이거 놓는 거 아니에요? 놓는 어? 거, 놀라, 놓는 거? 어떻게? 이거 얼굴 있어. 한국에서 무슨 어. 일을 하면서 사는 거야? 라면 먹어. 하나 먹어야라 라면 먹을 이렇게 낯처고? 우리 샤브샤브로. 샤보, 아 약간 저거 시그 하는. 이거 뭐 주로? 이거 뭐 주로? 나 이거 넣고 이거 넣는 사람인데 너는 이거 넣고, 이거 넣는 사람이구나 응, 나 이거 네. 만오고있다 <웃음> 아니, 아직 안흘리고 있는데 너 라면 먹어본 적이 없지? <웃음> 코이 있잖아, 이거 코풍 올라갈 때까지 그 기다리코만고 있어 너무 안 됐어, 아직 백도안 갔어 이거 <웃음> 응, 지금 90도밖에 응. 안돼 오고 어, 있다 아, 아직 이거 95도야, 지금 응. 이거 씻었어? 씻었어? 진짜? 어 진짜 한샘 녹가먹는 숟가락이야? 나.. 나만 먹는아 그래? <웃음> <웃음> 야 만지지 마시골레 개못하네 진짜 라면 먹을 때 민감한 거 모르냐? 방금 사람들이 만지지 말라고 좀 <웃음> 귀하게 해 그냥 뭐뭐 나티캠 오어 알겠어. 그냥 먹을까? 음. 이렇게 하나씩. 아! 음, 그래. 안 돼. <웃음> <웃음> 안 돼요. 이거 그냥 입으로. 와! 이게 이 고도 될것 같은데. 어? 자, 오. 자, 먼저 먹어 볼게요. 음, 초콜릿 음, 맛이 어초콜라이야 음, 맛있다 시브레 라면 그렇게 먹지 말랬지. 먹어라, 진짜. 음. 네, 이렇게 먹으라 진짜. 왜 이렇게 망가를 맛있지 라면은 숟가락 같이 먹으면 개 말없다 이고. 뭐 때문에 하는 거야 그거 진짜 시질레 음, 너무 맛있어. 김치 없냐? 아, 김장 한고 가져올 거. 뭘 어때? 뭐 어때? 너 집에 김치가 없어? 너 김치 안 먹어? 먹는데 근데 뭔가 김치 냉장고 필요할 때잖아. 김치 냉장고 없어도 돼. 크리스마스 <웃음> 날에. 야, <웃음> 라면 좀 먹고 있 라면 뭐 했지 내가? 그면좋아아아하 뭐? BTS 좋아하 BTS 하는하봤하아아아하는 라면 좋아하는 라면 아하는 라면 좋아짜로 라면 서아하 라면 좋아하는 라면 좋아하는 라면 좋아하는 라대권아하는 라면 대권하 오 봤어 응 BTS 커서 BTS가 두개 전부터 언니 좋아했어 어 진짜? 네. 모르고 있개 전부터 음, 이거 말... 있잖아 왜왜 말을 듣는 건데 너의 오빠 대구 오빠 근데 유리도 약간 오빠라고 부르는 거 좋아? 나도 너무 좋아하는데 오빠 부르는 거 굿노카 오빠라는 사람이 요즘 없어서 오빠라고 부르지 못했어 한국어 배웠을 때는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이렇게 하면서 오빠 너 오빠 좋아? 아니면 동생 좋아? 나는 그냥 괜찮다다 괜찮아,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남자면 괜찮아 근데 내가 조금 전신연령 너무 어려서 뭔가 내가 너무 어렸잖아 그 성격이 아이 같다 아. 그러니까 오빠가 있어야 돼 내가 여기에 항상 뭔가 묻히는데 이거 이렇게 닦아주는 사람부좋 약간 그거 짜장면. 뭐 드라마처럼 약간 짜장면 하고. 이렇게 묻히고 타이잖아 솔직히 반성 보면 알지 음. 응. 아니 면입술로 이렇게 <웃음> 입술로 짜장면 이런 거난 좋아해 아 어, 진짜? 음. 근데 솔직히 오빠 오빠 고리고 싶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도 오빠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난 뭔가 동생 나 누나 물어 물어보는 것도 좋네 아 누나라고 하는 거를? 나아넌 그것도 좋아. 좋아 누나 귀여워 이렇게 하 <웃음> 그것도 좋고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좋아 근데 요즘은 너무 다 누나라서 나한테 아, 아니 어디 갈 때마다 그냥 누나야 그렇게... 음야 라면 그렇게 먹지 말리지 알아서 하면 뭐일까 너무 쉬웠는데? 에이, 잠깐만 이거 지났어 지났어 에이 아, 뭐네? 아, 지났어 살려줘 살려줘 이거 누르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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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잠깐만요. 아 너무 아, 아파. <놀람> 그냥 고르라고? 괜히? <그러네. 놀람> 됐어 여러분. 나 이거 5분 동안 이렇게 굽고 있어. 약간 <놀람> 진짜 좀. <좋아. 놀람> <놀람> 여러분들 이제 잘 거예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놀람> 봐요. 그리스마스 리스마스 <thumbnails> <bermat> <Daiazano. otto>